페이콕 대표 권혜원입니다. 페이콕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실물 카드에서 모바일 카드까지 실제 결제를 실현시킨 기술 연구소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페이콕은 기술연구소 기업이자 직업결제 관련된 펜테크 기업입니다. 특히 페이콕은 소프트웨어 환경만으로 오토 환경에서 다양한 결제, 특히 실물카드 결제에서 모바일카드 결제를 실현시킨 회사라고 소개될 수 있습니다. 페이콕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현대인은 스마트폰은 가장 필수한 장비인데 그 스마트 기기 하나만으로 실제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제 시스템보다도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나 유통회사들과는 다르게 매우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창업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제가 결제 쪽 관련된 기술연구소를 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. 페이콕 체크는 앱을 실행하고 소상공인분이 고객에게 받아야 될 금액을 입력하고 고객의 카드를 카메라에 잠시 비춰주면 결제가 바로 이루어집니다. 3초면 되는 매우 간단하고도 편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? 에이콕을 창업하기 전에도 이미 세 번의 창업의 경험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중 두 번은 동일한 업종이었고 한 번은 이 업건을 결제쪽, IT쪽을 떠나려는 생각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결제를 하였다가 엄청난 손실을 어, 겪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창업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왕이면 잘하는 분야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라 생각에 정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페이콕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상용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형,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 어, 저희가 비록 어, 서비스를 지금 개시한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3천여 곳에 상점되어서 저희 기술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규제가 풀린다면 더 많은 곳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평가를 외부 기관이나 또 이제 정부의 행사들의 경쟁대회에서 경쟁 재평가받고 수상을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나 또 아니면 은 국내에 대기업들, 또 국내에서 동종업계에 있는 파트너들이 함께 하겠다는 라 사업 제의를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. 실제 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. 저의 희 창업, 경업이나 지금까지의 어려운 과정들을 공유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계획입니다. 어, 페이코과 또 이제 저 자신은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또 고민을 나누는 것,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나눔으로써 함께 이 힘을 얻었던 것이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창업은 또 다른 취업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제 시험해볼 수 있고요. 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. 그 실패가 오히려 더 나은 도약을 위한 훌륭한 경험이자 자산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젊은이들이라면 젊음 하나 또 도전하려는 용기만으로도 기꺼이 창업은 해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